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AB형 편입니다. 부모 혈액형에 따른 AB형의 네가지 타입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 그리고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을 보겠습니다.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 이 AB형은 전형적인 AB형일 뿐 아니라 최초의 AB형이기도 합니다. AB형의 뿌리는 AB형이 아니라 A형과 B형이죠. 혈액형 발생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A형과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은 A형 기질 질과 B형 질이 모두 강한 편이에요. 양쪽 부모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B형은 A형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B형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A형, B형 모습이 동시에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A형도 B형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즉 O형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형제 중에 O형이 있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AB형 중에서 O형을 형제로 둘수 있는 유일한 타입이 바로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이죠. 그래서 이 타입은 AB형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을 볼게요. 이 AB형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이에요. 이 타입에 대해서는 B형편을 참고하시고요. B형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뚜렷한 한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a b 은 특이한 개성을 갖고 있는 개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페이스적 성향이 강하면서 이 부분은 물론 B형 부모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대체로 부모로부터 간섭을 덜 받고 성장한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A병의 특성이죠. 본인이 A병이기도 하고 부모 중 한쪽도 A병인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타입은 얼핏 보면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좀더 알게 되면 막상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A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 그리고 부모 모두 AB형인 AB형을 보겠습니다. A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은 기본적으로 같은 타입의 부모, 즉, A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 타입에 대해서는 A형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 AB형은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이런 거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정의감, 일종의 정의감이죠 AB형 특유의 정의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의감은 AB형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타입이 가장 강한 편이라는 거죠. A병은 A형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선호한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A형보다는 좀더 보편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A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A병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다는 겁니다. 이래하여 이 타입은 종종 타인의 귀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얼핏 모범생 타입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의외로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좀 튀는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재된 마이페이스적 기질 즉 B형 기질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모두 AB형인 AB형입니다 이 타입 또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AB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형적인 AB형이라면 좀 특이한 기질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할수 있죠 보통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 타입이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은 a형 기질과 b형 기질이 모두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a형은 이두 기질이 완전히 통합된 제3의 기질 즉 a형 기질이라고 해야겠죠 바로 이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a형 기질이란 뭘까요 예를 들자면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과 쉽게 공감하곤 한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타입은 모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AB형으로서 이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화와 함께 AB형의 네가지 타입 모두 알아봤고요. AB형에 대해서 그리고 AB형의 네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B형은 확실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혈액형이죠. 일반적으로 혈액형이 같으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AB형의 경우에는 이것을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AB형은 2차 가공된 혈액형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AB형은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A형과 B형을 먼저 알고 나서 AB형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A형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B형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O형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복합물인 AB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함수를 모르는 사람이 미적분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A형 기질과 B형 기질을 오염기질과 더불어 깊이 이해한 후에야 a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요 a병 AB형 스스로도 a병을 잘 모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병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자신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혈액형이 다 그렇지만 특히 AB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난해한 기질과는 달리 AB형의 유형 구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다고 할수 있죠. 네가지 유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렇죠. AB형은 A형 모드일 때가 있고 B형 모드일 때가 있는데 전형적인 AB형은 이두 가지 모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과 A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이 그런 사람들이죠.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병의 경우 A형 모델일 때와 B형 모델일 때의 진폭이 큰 편이고요. A병 A병 사이에서 태어난 A병은 진폭이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균형을 또잘 잡는 사람들이 A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인 반면에 아무래도 진폭이 적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쉽겠죠. AB형 특유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쪽 모드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A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과 AB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AB형입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전자는 A형 모드로, 부자는 B형 모드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A형 모드로 기울어져 있는 A병은 주로 A형 모드로 행동하지만 B형 모드가 잠재되어 있는 A병입니다. 용심리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페르소나가 A형, 그림자가 B형인 A병인 거죠. B형 모드로 기울어져 있는 A병은 주로 B형 모드로 행동하지만 A형 모드가 잠재되어 있는 A병이죠. 이들은 반대로 페르소나가 B형, 그림자가 A형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A병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는 대체로 A형 모드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 A형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생활이란 또한 조직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즉 조직에 적응한 AB형의 모습은 A형과 흡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AB형은 곧잘 변신을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을 이탈해서 혼자 활동할 때 AB형은 오히려 B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혹은 느슨한 조직, 예컨대 동호회 뭐 이런 데서 활동할 때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AB형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A형 기질 때문에 그렇지만 AB형 쪽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친해져도 어느 정도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A형 기질과 B형 기질 간의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B형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혼자 있을 때 균형이 맞추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전혀 다른 스타일의 AB형을 볼 때도 있어요 이들은 주로 b 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AB형으로서 A형 모드와 B형 모드 간의 진폭이 매우 크거나 혹은 강한 a 형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AB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겉보기엔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의외로 깝깝한 구석이 있는 타입인거죠. 아마도 유명인 중에는 가수 박진영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요. 매우 특이한 개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도. 그리고 AB형이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는 경우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O형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혈액형별 여러 가지 타입을 총정리하면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타입 위주로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